네, 부유방이라고 유방 유방이 어 액세서리죠. 그러니까 메인 하나 큰 유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겨드랑이선과 배 쪽으로 가면서 주로 겨드랑이 쪽으로 많이 생기는데 이쪽으로 가면서 생기는 유방 유방 조직이 또 하나 이렇게 있고 뭐, 경우에 따라서 두개 정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조그만 유륜과 유 유두가 같이 있는 어 대개는 이런 것들이 뭐 비교적 흔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분들이 생리주기에 따라서 유방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처럼 부유방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분들을 꽤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사실은 좀 스트레스죠 뭐 거기 부분에서 똑같이 왔다 갔다 하는 덩어리가 있다는 것은 그래서 이거는 그 유두나 유륜조직이 좀 있는 것은 절제술 잘라내서 흉터 제거하듯이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물 내용물은 절개선을 통해서 이렇게 떼어내면 너무 절개선이 커져서 흉터, 흉터가 터 많이 생기게 돼서요 저는 사실 그 유륜조직 유두만 그렇게 잘라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흡입수술로 어 빼내면 거의 그 휴, 많은 흉터 없이 부유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방이 그렇게 어, 드물지 않은 질환이기 때문에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래서 부유방을 해결하셔서 정상적으로 보통 사람처럼 한 쌍의 유방이 예쁘게 있는 분으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